아 계속 벌이 이새 나한테도 오네 어왜이내아내 <웃음> 손이? 아, 손이 아니라 그걸 힘들어 간다 여기가 1번 1번 데크구요 여기가 5 m <웃음> 얼굴이... <웃음> 어야 이놈이 밥에 있어 어떻게 해나뭐 <웃음> 하나 했네 어야 소리 붙었어 어떻게 너어어둘다가저기로가저기로가가 둘이 들어 자 안녕하십니까 아 계속 벌이 이 새끼 나한테도 오네 얘왜 이래? 안녕하십니까 선배님들 짱캠핑의 짱빈입니다. 자 오늘은 강원도 영월 영월의 신생 캠핑장입니다. 아리아리 숲속 캠핑장 데크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저희는 오늘 7번 사이트 에, 올라오는 길 굉장히 좀 어, 위험해요. 그래서 자기 차 이제 사륜 아니면 조금 힘들고요. 저희 차 이제 팰리세이드인데 도로가 굉장히 좁아가지고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짐을 옮겨달라고 하는 게 어, 좋습니다. 에, 저도 올라오면서 와 저도 운전을 좀 하는 편인데도 좀 약간 힘들었거든요. 벌이 지금 잠깐 여기 벌이가 좀 버리 벌이 좀 있다 여기 어떡 하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러네. 아무튼 일단 짐을 좀 내리고 차를 또 갖다 밑에다 내려놔야 돼요. 저 밑에다가 내려놔야 됩니다. 차를 저기서부터 올라왔는데 저기다가 내려놓고 이제 네, 생활을 해야 돼서 저희는 일단 짐을 내려놓겠습니다. 시작할게요. We go. go, go. 데크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못 폈어요, 지금. 어떻게 저것도 택티컬 필드 그것도 아니고 터널 터널형 텐트 그 저거 그것도 아니고 여기까지밖에 없어지금모르 어떻게 해야 되지? <웃음> 아, 갈랑빨랑하네 어. 에봐. 이죠으이 어. 아. 아. 아. <웃음> 어, 됐어? 왜 이래 내손아내 손이? 아, 손이 아니라 그걸 땡겨와가지고 더 땡겨와가지고 내힘내 <웃음> <힘. 웃음> 힘으로 분접했냐 <분석한> 그렇지 <웃음> 옳지 성공 성공 <웃음> 어, 성공 잘했어 차는 다 이쪽에다가 주차를 하시면 되고요 저 차도 여기다가 주차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 위쪽이 저희 사이트에요. 이 사이트 이쪽 전봇대 뒤에 저희가 저희 7번 사이트 저희 사이트입니다. 뷰는 진짜 좋아요. 뷰는 진짜. 이제 3뷰 3뷰 이 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캠핑장입니다. 굉장히 좋아요. 네. 아리아리 숲속 캠핑장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짐은 여기서 내리시고 그 사장님이 다 여기서 차로 짐을 옮겨 주십니다 여기가 올라가는 길이 상당히 좁아 가지고 사장님이 다 옮겨 주십니다 장작 불 붙여도 되는 거예요 장작도 파시는 거죠 예. 네. 예, 네, 장작도 다 가능하다고 하고요 이렇게 올라오시면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저 주차장 주차장 이제 저쪽에 이렇게 있는 거고요 이렇게 올라오시면 여기 사무실 여기 음식점 매점 샤워실 화장실이 이쪽에 다 있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시면 어, 매점, 매점 이렇게 있네요. 예, 간단한 예, 이제 술이랑 이런 것들, 과자 이런 것들이 있고, 샤워실도 새로 어, 샤워실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3개가 이렇게 딱 있고요. 화장실도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있어요. 저희가 오늘 7번이고요. 강아지가 이렇게 엄청 짙네요. 엄청 이렇게 올라가시면 여기가 사실 가파라가지고 제 차가 4륜구동인데도 조금 약간 미끄러지거든요. 그러니까 2류는 절대 못 올라오고요. 사장님한테 말씀을 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힘들어요. 언덕이 오는데. 여기가 1번 데크인데 여기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뷰가 좋은 것 같아요. 1번 데크고요. 여기가 5m, 6m. 아, 힘드네. 자, 이렇게, 이런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막혀있는 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걸로 안, 안지나다니면 그런 길입니다. 여기가 2번 데크입니다. 데크 딱 7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조용조용히 지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가 2번 데크. 개수대에서 저는 물을 좀 받아가겠습니다. 아, 여기서 이렇게 의자도 하나 있고요 개수대가 3개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이런 좁은 길을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여기가 이제 3번 데크 3번 데크 여기가 4번 데크 4번 데크도 4번 데크가 좀커 보이는 느낌상 되게 커 보이네요 4번 데크에서도 뷰를 한번 볼까요 지금 비어 있으니까 일단은 옆 사이트랑 간격이 한5 m 는 최소한 되고 있기 때문에 쾌적하게 그렇게 할수 있고요 단독 데크고 하늘, 이 지상 데크 하늘로 좀떠 있어서 데크가 사실 좀 캠핑을 하시기에는 좀 프라이빗하게 놓으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진 그런 캠핑장입니다 여기가 5번 데크 여기가 6번 데크 자 여러분 여기가 저희 7번 데크 7번 데크가 가장 위에요 가장 위. 자, 여기가 7 번데크. 이렇게 계속 발전돼가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구독. 누나요? 눌러주세요. 이건 밖에서 놀는 거. 아빠 벌이 이거 터뜨리려고 했어요. 진짜? 벌이 아니면 모기인데. 그 뭐지? 모래인데. 모기도 터뜨리겠다. 오네 얼굴이 응. 왜 이렇게 오늘 할로윈 같네. 뭐라고? <웃음> 변신해줘? <웃음> 변신 전인데? 아, 지금 할로윈 같은데, 지금? 분장 전인데? <웃음> 이렇게 해야지래요. 네, 이렇게 해야지. 선 제가 딱지를 잘못 접는데 선이 있으면. 이 정도만 됐어요. 아니야. 그 빼면은 빠지지. 오늘은 원주 치약산 막걸리입니다 이거 다리 하나 차이로 원주랑 영월이라고 하더라고요 영월 그 하나로 맛은줄 알았더니 원주 하나로 맛으라가지고 치약산 막걸리가 있더라고요 국내산 쌀, 밀가루 미국 호주산, 물엿, 아세, 설팜, 칼륨 뭐 이런 게 들어있다고 하네요 네, 한번 먹어볼게요 이것도 좀 달달달달할 것 같아 막걸리는 아빠는 다 달달해요 그래도? 아빠는 아, 막걸리 야. 중독이에요 아빠가 중독이야? 에 너무 막걸리를 야, 많이 먹어요. 네 아빠 집에서 요즘에 막걸리 안 먹었어. 알이 집. 어, 넘친다, 이거, 무조건. 음. 이씨 망... 망했다, 했어 자, 이렇게, 한산이 셉니다. 자, 짠, 짠, 짱빙. 어, 저기 토네이도처럼 돼 있어. 이거 손에 다 묻었어, 밥풀이. 어? 바다가 좋으니까 상이 좋습니까? <웃음> 첫 번째 우주놀 게임에 참여하시겠습니까? 네. 예. 네, 그러. 그러면 먼저 성공을 하실 수 있도록 자. 아, 네. 아이고, 뒤로 넘어갔다. 뒤로. 와! 자, 네모 도전. 자, 네모 도전. 자, 앉어어 어. 어. 야 바지가 없습니다. 바지가 없습니다. 아이고. 박진가 넘습니다 바지가 넘쳐요. 와! <웃음> 자일대 일이니까 우리 마지막 게임. 각 집안의 대표. 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대모아 그다. 와! <웃음> 아유, 해피 할로 어, 딱지도 이거 기념으로 하니까. 아, <웃음> <웃음>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퍼 네. 받았어? 아, 아이고. 그러면 오징어 게임에 한번 참여하시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은 색깔을 선택해 주십시오. 네. 네, 빨강색으로. 그러면 성공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아이안 나왔죠? 오 <웃음> <너무> <웃음> 드라마 보셨죠? 어, 어, 여기... 아안 아, 보셨어요? 아, 안 보셨어요. <웃음> <웃음> 3판 2선승제라서 네모랑 아이고 아이고 못 맞히셨어 <웃음> 우와 1대1 <웃음> 자 마지막 차트일 1대1 다시 도전 요거딱지도 기념으로. 아유, 감사합니다. <웃음> 깜짝 놀라는 사탕이에요. 깜짝 놀라는 사탕입니다. <웃음>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피 할로윈 되세요. 네, 네. 아직 이거 고기에 남아. 아 그래. 고기가 있고 있으니까 한, 이번에 단판으로. 저는 안 보여. <웃음> 이기시면 바로. 아유, 예. 될네 튀기면 네. 됩니다. 예. 아네 못했죠? 이겨주세요 아이고 그래도 악년에좀 쳐보신 느낌, 느낌이 좀. <웃음> 오, 아이고! 오, 아이고! 아이고. 자! 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자! 자! 할로 네. 아. 아. 네. 아.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식사하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와! 오오. 네모가 진짜입니다. 네, 네모. 아. 네모가. 귀여워. 야! 너 되게 살살 쳐줬네. 아, <웃음> 되게 살살 쳐 야, 우리 테 처음으로 여기에서 처음으로 이기셨습니다. 아, 야, 야. <웃음> 통선을 두 개로 드려야지. 두 개로. 아, 이거 두 개랑 야 오오. 선물을 많이 드려 빨리. 이번에 이제 기념으로 저희. 어? 네. 아, 선물. 에 예, 예, 예, 예.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웃음> 너무 덥다 내가 이렇게 야, 너무 이뻐, 너무 이뻐 근데 너무 지금 힘들어 <웃음> 힘들어 죽겠어, 사실 오늘 할로윈 이벤트 대성공 재밌었지? 아빠도 재밌다, 야 서 자는 게 너무 아깝다면서 저건 자는 게 아니고 조는 거죠? 들어가 자라고 존아 어? <웃음> 귀여워 신났어 신났어 오 이러다 쏠때 들어가요 음, 양치도 도 <웃음> 지금 양치해, 그럼. <걸어. 웃음> 목기 말라서 냉장고를 열니 덩핀 내 마음 같네. 흔하디 흔한 계란 한 판도 얻다 홀랑까 먹었나. 흔하디 흔한 사장님이 좀 옮겨주셔야 되니까 철수하는 시간이 되면은 다 같이 이렇게 손을 들면서 택시를 기다리듯이 먼저 네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 앞에 1번 사이트부터 이렇게 좀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좀 약간 뒷번호 분들은. 천천히 마음 편히 그냥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같이 자륜은 뭐 가능은 해요. 올라오기는 일단 놓고 올라오면 가능은 한데 아, 올라오는 폭도 굉장히 좁기 때문에 운전이 약간 미숙하시거나 그러면은 자륜이라도 조금 추천을 예, 드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저는 이제 좀 운전을 좀 경험도 많고 해서 대형 면허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 웬만하면 안 가지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예. 네, Yeah. 다들 철수하셨고 저희가 맨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7번자리 6번, 5번, 4번, 3번, 2번, 1번 이렇게 7개의 데크가 딱 있고요 저희 너무, 정말 뭐 산속에서 백패킹하는 느낌으로 정말 잘 놀다가 그러고 갑니다 예, 네, 자, 진짜 너무 좋아요. 지금 단풍도 다 최고 이렇게 해서 진짜 너무 너무 좋은 이 가을의 산속 캠핑장입니다. 어, 단 이제 단점 하나는 이제 너무 높다. 요런 게딱 단점이긴 한데 짐은 사장님이 다 올려주시고 하시니까 그런 뭐 걱정들은 좀안 하셔도 됐고, 내년 정도에 원래 오픈을 하시려고 했대요. 그래서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에다가 조금 더 개설을 하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못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밑에까지 내려가셔가지고 화장실이나 좀 멀, 멀다라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아, 그런 부분들 조금 감안하고 오실 분들이 있으시면 터뜨리십시오. 여기 이미 굉장히 소문, 입소문이 좀 많이 나면서 굉장히 예약이 힘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저희, 다음에 또, 짠! 하고, 그러고 나타나겠습니다. 짠빠! 이거 다 치우고 가야돼요다 치우고 가야네 네. 감사합니다. 네. 밀펜오. 네. 네. 네, 응? <웃음> 제일 안전해 보여 안다 안다 안다 안다, 안다. 안다. 안다. <목소리> <목소리> 어. <웃음> 우리 430m 왔어 어. 이제 온 거보다 적게만 적게 좁게 가는 거야 오 사람다야 <목소리> 이야 진짜 이야 진짜 순반도다야. 이야 한반도다 한반도다 한반도